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발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단 10016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3년경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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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래의 사고 이외에 질병기타 기왕증의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대로 상해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.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기 전까지 전혀 제동 및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, 국가수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다수의 갈비뼈 및 복장뼈 골절 심낭 및 심장의 파열, 허파의 좌상, 간및 비장의 파열, 다량의 가슴안 및 애안의 출혈 등 손상이 보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심장의 비대, 중등도의 심장 동맥 경화, 심장 동맥의 근육 내 주행이 보였으며 에틸알코올농도는 0.01% 미만으로 확인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협심증,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부검간정서는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자구능력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.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졸음운전 또는 심장마비 등 심장질환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졸음운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망인의 사망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외래의 사고로 봄이 상당합니다. 두 번째, 망인의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에게 심장마비 등 심장질환이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직전까지 아직 생존하여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만일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있었다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실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심장질환과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외부적 환경 또는 조건은 망인의 사망을 야기한 공동원인이 된다 할 것이며 망인의 사망은 외래의 사고로 봄이 상당합니다.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귀항증 감액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